그럼 열렸을 때오선지를 주워야 되나봐 어 그죠? 저기요 문좀 열어주세요 뭐..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세번 정도 누르면 열리네요 18다이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야아개오이없네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뭐 어쩌라고, 진짜? 명병 씨발, 어쩌라는 거요 미친 새끼야? 응?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응? 아니야, 호박 안 두드려줘, 내가 방금 해봤어. 또라이 아니야? 응? 미친 새끼, 지랄이지, 왜? 아니, 도라이세요 어쩌라는거지 진짜? 이 새끼를 없애버려야되나? 저 새끼를 없앨 수 없을까요? 저.. 저 그림을 없애면 안돼? 뭐또 아무것도 없어, 씨. 태엽 가지고 나가서 열면 빵이 한 놈이 날 따라온다고? 먹구기 시계? 그 모래 시계? 아 해시계?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그죠? 잠깐만 오르골로1 1로 올려라? 그 여왕의 탭에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왕이 아까 12라고 했잖아 허허, <웃음> 어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다음에 하면 되나? 아 진짜.. 어떡하라고.. 아 진짜.. 액자로 가져가서 붓이라고요? 아.. 아니 이게 도망치는 사이에 저 어떻게 부숴 저거를? 프라이 아니야? 응? 올탱? 씨발. 개오님. 피크닉 좋아님도네온가 이거 뭐야 왜? 뭐지 이거는? 응? 갑자기 사람 건백을? <웃음> 일단 잠깐만. 베리파이 님도 양가 그리고 악보를 여기다가 쳐놓으면 되나? 내가 안 쳐도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이스 30다 잊지 마셨나요 <웃음> 어, 뭐야? 왕의 태요? 오? 하이? <웃음> 이걸 뭐 여기다가 하는 건가? 더이상의 다이가 무의미하여 아 그래도 재주시죠 오케이! 미친새끼? 기질래노? 여성의 속상이 흐느끼고 있다, 왜우삼? 내 반지 어디에도 없네야, 반지를 찾아달라? 오우 뭐지? 오 아픈 건 싫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군 그치, 아픈 건안 좋아 얼라리뭐셈 여긴가? 아닌데? 뭐지? 라리 우와 헐 난로가 있다 쑥쑥 잘 보니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고 아래로 철사다리가 걸려있다 어? 내려가라고 화살표가 있죠? 존나 제투성이신데렐라가 돼버렸구요? 모글 응응. <놀람> 어, 어. 아 진짜 승질 존나 더럽네 아이, <놀람> 아이 개색 승깔 조가 더럽네 아이. 저기요 아 어, 나참나 공룡란다 뭐가 있을까요? 벌레? 오케이 스멜 어우 썩은 내 스멜 썩은 스멜 어 이.. 젓가락 오케이 이 식인종들이 사는 거식인가? 반지 있을까? 오케이 어! 봐봐 옆에서 누가 쳐다본다 해골이 쳐다본다. 뭘봐이 새끼야. 뭘봐이 새끼야. 뭔 뭐, 마. 뭐 왜. 칼 가져갈까. 어. 손잡이엔 검고 끈적끈적한 것이. 뭘봐이 새끼야. 마루에 길게 끌린 흔적이 있다. 허! 사람을 죽여서 데려갔나 봐요. 아 저기요. 아, 저기야! 아, 개울탱 이거 달라고? 어... <웃음> 음... 오케이 뭐, 이 새끼야, 뭘 쳐서. 그래도 친절해라, 그니까. 죽고 싶어? <웃음> 아, 뭐 지랄이세요! 돌려달라서 쳐 돌려줬구만, 지랄이는. 오. 아, 야. 아, 진짜 올탱이 없네. 어. 돌려줬잖아! 응? 달빛 뼈. 지랄인놈 미친새끼. 이거, 이것도 아니야? 아씨 먹으면 한번더 죽지 뭐. 에이, 어쩌라고, 지랄인지. 어, 죽고 싶어, 안 뜨네요, 그죠? 이번에 만나본데? 누군가 계좌랑 내려온 소리가 들린다 아닌가? 나 여길 올라간거야 뭐야? 응 음, 맞구나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데 그러면? 저기암! 이건! 고마워 오케이 그쵸 고마워면 문정도는 열려줘야지 응그러는 열어줄 수 있지 뭐야 아니 왜그러냐 진짜 어? 어? 진짜 존나 심술부려 자꾸 응? 상해 어? 음, 착한척하는 애 나와가지고. 쟤 착한척하는 애 아니야? 그지? 저좀 기억이 났거든요. 에... 어, 뭐야, 이거... 아!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일곱 꼬마 인디언 색깔 맞추기 오케이 그럼 저 보라색은 아까 갠가 고양이 하이! 안녕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봐 하이하이 마시다만 생강차가 놓여있다 생강차 <웃음> 안녕? 으흠 <웃음> 하이 꽃 주제에 말도 할줄 아네? 뭐야 이거 이 새끼들 그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텐데 그렇지자 무서워 <웃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짜증나는 게또 없다니까~ 형냐, 누가 좀그 애를 죽여주지 않을라나~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 우리 머리에서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눠줄 텐데~ 어머, 당신은 게 굵은 팔을 가지고 있네요~ 후후후후~ 형냐, 얘좀 봐~! 그 굵은 팔이라면 그 애를 죽이는 것쯤이야, 간단하지 않나요? 그치. 너네만 처먹냐? 너네만 입이냐? 난 아가리야? 응? 머리뼈가 떨어져 있다! 죽는다. 오. 피칠갑. 조아인 장미. 어, 뭐야? 씨 가지가지 않나? 여자애가 놀러왔다 금발을 길게 따은 귀여운 여자애가 나노 나노 켄지 오케이 만진다 만지자 앗앗금 <웃음> <웃음> <웃음> 너무하네 씨, 꽃을 죽이면 너도 죽어. 오케이. 안 죽으면 되지. 새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수다쟁이 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수다스럽다. 그녀들의 특징을 여기 적어놓는다. 하얀 꽃은 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다 비가 오는 때엔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빨간 풀은 만물 박사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니 이야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 꽃에서 떨어지는 가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고급 약재이다 어, 그렇군. 빨간 꽃은 구라쟁이 <웃음> 약을 세정? 문을 열어준다 음. 아이고 이런 아 이게 꽃이야? 빨간 풀? 롯키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죽이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꽃을 죽이는 건 그만두렴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살해 방법. 그렇군.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다 올바른 죽이는 법. 근데 얘네는 다 구라를 치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뽑는 거, 꺾는 거 이게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야 한다면 꺾는 방법이어야할것 같은데? 머리뼈. 죽자. 오케이. 흐 응?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구멍. 뭐야 여기는? 뭐야? 고 색깔로다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하얀색은 뜯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건가? 흠. 야,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아니 초록색은 새가 먹는다 아 이러면 저 새를 꺼내줘야 하는데 하이 안녕 그치만 꽃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며 아무래도... 꽃을 거시기 해야될 것 같죠? 흠... 저기엔 어떻게 들어가지 그러면? 얘랑 말을 좀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꽃을 죽여야 되나봐 얘가 아까 뜯는 방법과 뽕 뽑는 방법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올바르다고 했는데 둘다 올바른 죽이는 법이라고 했어 근데 얘네는 구라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기다려봐 얘는 뜻이랑 뽑 중에 하나는 오은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는 오은 방법이라 했고 그리고 얘는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다 올바른 죽이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뜯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얘는 구라치는 애들이라며 그러면 뽑는 거랑 꺾는 거는 둘다 올바른 아! 잠깐만 죽이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꺾어야되나본데둘다 올바른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아닐까? 그러고 뜯는 거 하고 뽑는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가? 그럼 뽑아야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아니지. 일단 저장을 해놓고 뽑자 어... 아, <웃음> 아니 뭐야? 어, 응? 미친 새끼? 뭐야, 시벌. 뭐야? 응? 뭐야, 구라쟁이라며? 뭐야? 둘다 아니라는 거고 그치 아니 근데 존나 병신같네? <웃음> 뭐야 이 씨발 아까 이걸 안했나? 양란아, <웃음> 아, 약속했던 거 말이죠. 들려야죠 좋냐? 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의 영혼이 그죠? 오케이 주자 아, 아, 아 맞다 맞다 <웃음> 꼭 이렇게 해서 줘야 되더라 헐키 오이 오이 그걸 넘기라고 아 주지 않는다 어 <웃음> 개새끼 오이 오이 어 얘한텐 이거 안되네? 아약 줘야 되나보네? 아 뭐야? 참나 어? 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 어? 뭐야? 그게 뭔데 이 새끼야? 응? 뭐지? 그게 없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다고? 빨대? 문을 열어준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날아갔다 쥐들끼리 떠들고 있노? 는 어둠에 숨겨두었다 물은 머리뼈가 봉인한다. 머리뼈가 들어있다. 오, 레버가 있다. 당긴다. 아, 물들어 하지 않았다. 이거 뭐야? 아, 대갈통을 누우라고? 이거 무슨 그 법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 아! 잠깐만 왼쪽, 오른쪽, 정면 그리고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머리뼈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하나 본데? 그죠? 머리뼈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하는지 우이 머리뼈 짱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응? 음? 음? 독소 발생 중.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것. 해골병사. 어떤 병사가 있었다. 그가 살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이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뒤졌다는 사실조차 알아들지 못했다. 그 병사는 죽어서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아 이게 아까 그건가 보다. 그 해골 놓는 그죠 그죠. 음, 그 순서로 계속. 잠깐만. 정면 오른, 정오엔, 정오엔이라는거지 여기 해골 있지 않... 어? 뭐야 안들어있네? 오늘 비타민 먹었나요님 냐뭔가 오늘 먹었습니다 음. 오케이 머리뼈 슝 가가지고 어 근데 정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했는데 얘예 기준으로 정면 오른쪽, 왼쪽인가 보다. 오케이, 물. 오, 장창! 오, 어, 장창! 어, 더다덜 누구세요? 어, 아, 어? 얼라리 <웃음> 아, 저기요. 에? 에, 진짜. 에, 어, 의가 없네, 진짜. 저기요. 에? 따라오지 마시라고요. 왜? 예? 정말. 빈 병. 오케이. 내려가서? 오. 의자가 움직이고. 물이 든 병. 거 아니야? 아! 아, 맞네, 맞네. 아까 그 하얀 꽃은 비가 오면 빛이 난다고 했거든요. 음, 빛이 나는 솔로? 색상 밑에?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한참 뒤죠 오, 피. 아깐 없었는데. 오, 석상. 보라색 머리가 절 지나쳐 가고요. 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니? 어, 어 나이스 비치 파이프? 야래야래 석상들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죠? 어 저기 비켜주세요. 아저 방해하지 말아주실래요? 네?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 왜 어, 대가리 다 날아갔죠? 뭐야 여기는? 피범벅된 책상 속상 움직이나 보다. 나 따라오나? 어, 뭐야? 계속 가도 가도 이제 직진이냐? 길이 없어졌나 봐? 이런, 이런. 어, 나왔죠, 어쨌든가. 야래, 야래! 문 닫혔, 아책 닫혔다. 내다 내꺼 <웃음> 누군가는 감옥 안쪽으로 사라졌다옆 감옥에서 누군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뭐임마 모처럼 애써 숨겨놨는데 어쩌라고 그러면은 그 어? 숨겨놨다고 쓰지 말, 쓰지 말던가 어? 왜거다 써놔가지고 즐거운 과자 만들기 아픈 아이를 부모에게 약물 중독 무엇 하나 더러워서 읽을 수 없다 천에 닿힌 무언가가 있다 빨간 구두 오케이 피를 씻어내 오케이 요리 도구랑 어떻게 옆방으로 나온거지? 그죠 석하님 냐온가 또 지나가고 시작한 지한두 시간 정도 됐어요. 구두 안 신어 보니 내 마음이야 이 새끼야. 응? 음? 요새가말 걸지 마세요. 오케이. You're good. 뭐마 아, 아니 저기요. 아 저기야! 아 진짜 옳탱.. 텐... 아 졸라 어이없네 으이씨 으쌰... 음, 한 시간 반? 뭐그 정도.. 일든요? 아한 시간 반이겠다 한 시간 반이겠다 개 어이없네 구두를 신, 신고 가자. 응. 아 자동 사용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신발 투명해진 거 봐. 뭐야 미친놈아. 어 이거 뭐야? 어나 죽겠다잉. 왕 죽음. <웃음> 아 안. 으아 됐다 고양이 하이 안녕 친구라는 건 대체 뭘까 글쎄 넌 아니 그녀를 죽이지 않아 왜냐면 그녀는 나를 입영해서 구해줄테니까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왜 사이좋게 지내 선반 깊숙한 곳에 작은 병이 들어있다 자고 귀여운 병 어, 고기 덩어리 뼈 진토제라고 쓰여있다 어? 인형 머리가 떨어져있다 쭉쭉. 어?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지랄? 피부염에 바르는 약 엄청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그죠? 뭐 진토제랑 뭐 온갖 약이 다 있네 지혈제인가봐 이건 그죠? 두피약? 탈모였나? 아 두통약? 아아 아, 두통약 아 이건 뭔 약이지? 물약?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어? 하이? 뭐뭐 뭐 어떡하라는 거지 그래서? 주워야 돼 말아야 돼 존나 나가자 어, 엇큼 <웃음> 어,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왠지 그죠? 음. 어? 여기 이제 괜찮네. 어, 잠깐만, 어, 아까 그 인형 떨어져 있던 거 없어졌네. 그치, 가면 뒤질 것 같아. <웃음> 저장하는 고양이 있으면은 그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어? 어? 연보라빛 액체. 여기 벌레. 극혐. <웃음> 어? 뭐야? 뭔가 끼워맞춘다 오케이 응? 뭐지? 뭔가 쓰여져 있는 게다 없어졌어 그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뭐지? 꽃들 다 시들어서 뒤져버렸어 어? 뭔 소리냐 이 소리는? 헐! 와이 시계가 다쳐먹었어 와... 뭔 소리가 했더니 처먹은 소리였어 시계고 꽃을 다 쳐먹었네요 돌돌 와 문에 피칠갑되어있고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엄마는 나를 버리려고 했다 콜풀들 매달려있고 마치 목 매달아 죽은 것처럼 그죠? <웃음> 안 간다 안 간다 들어서 안가이새끼야응 아니 들어서 안 간다 들어씨 에이 들어 들어와 에아아 오케이 오 정말로 오케이 뭐 갈데없는걸 응? 피다 내 방으로 오렴 순간이동 와 갑자기 밝아졌는디? 고양이! 헐이 개같은 새끼 씨 넌 죽었다. 넌 뒤졌다. 우리 고영을 응? 읽는다.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을 받기로 했다. 그녀의 몸으로 살기로 했다. 잘 됐네. 그야 우린 친구니까. 나한테 몸 주는 거 맞지? 그래서, 오늘도 놀러 온 거지? 그렇지, 비올래 그렇군. 아닌데? 그건 너의 착각이야. 하반신이 없는 소녀, 돌려달라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도 용려 올려줘. <목소리> 방해하고 지랄 도망쳤다. 죽는다. 편지를 얻었다. 비올라에게 어제는 소리쳐서 미안했단다 숲속엔 마녀가 살고 있고 길을 헤매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얘기가 전해져내려와서 말이야 그 친구의 집이 숲 근처라고 해서 걱정이 되었지 뭐니 그 친구 엘렌이라고 했던가 그 애의 집에 어? 뭐야 아 편지 전반부 집에 놀러가는 건 상관없다만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말렴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오케이 어? 아까 걔가 엘렌인데? 응? Do you wanna build a 집이 완전 시커매졌어 아니 이거 우리 고형은 왜 죽인거냐고 어? 약기 장미를 시들게 하나봐요 그죠? 오케이 일단 탈출에 성공한 듯 싶습니다 앱인가 봐 근데 엘렌이 그런 마녀라고? 뭔가 저번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비올라? 비올라의 아버지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고? 하.. 다행이다..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길래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찌됐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사라져버렸군요 자몽님도 영가 오랜 망각 뭐 이게 끝? 아 맞다 이게 이렇게 기본 엔딩이랑 기본 엔딩이랑 히든 엔딩이 따로 있어 맞아 근데 이게 기본 엔딩일 거예요 음. 이게 기본 엔딩이에요 히든 엔딩 어떻게 보는지 까먹었네? 뭔가를 뭐 저장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게 있나봐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요 그 히든 엔딩이랑 그 트루 진 엔딩이 따로, 따로 있는걸로 알거든요 음 이게 그냥 그 노멀 엔딩이랑 트루 엔딩이랑 그리고 히든 엔딩이 아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열리는거 한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장미가 이제 없어지고 길이 그냥 열린대요. 응. 음. 응. 음. 어, 히든, 근데 저 전에 봤었어요. 엔드? 있었어요. 전에 봤었어요. 그거는 안 없어졌는데, 그거는 똑같나 보구나. 리마스터 버전도. 음. 어, 히든 이벤트는 고양이한테 말을 안 걸면은 나온다고. 하면은, 뭐, 히든 이벤트가 뜬다고 하네요. 그게 히든 이벤트가 그... 그, 하반신 없는 소녀의 말이 거의 다 대부분 해석이 되는 그게 히든 이벤트래요. 음. 어, 이래서, 어쨌든간, 마녀의 집, 노마 엔딩은 요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 히... 트루 엔딩이, 트루 엔딩이, 그 이거는 되게 금방 볼수 있는 거라서...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지성. 아... 이 아... 아... 아... 지송 아... 아... 아... 송 깜짝 놀짝신분신 분들 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겠 아니네. 그뭐뭐시계서어어 시기에서... 어, 이거 아닌데? 아 아지 종 다시. 아음 M M 음 M M 무슨 M 돌이 방인가 뭐 어디서 어 열로 못 나가나? 아씨 아, 아씨 <웃음> 어, 와씨 예상하면 다 이렇게 해버리네 어? 분명히 그 곰돌이 방에서 뭘 가져가면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 아닌데 아씨 아 좀! 아,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거 아니라고! 이게 아닌가? 아 이거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 나이프를 얻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트루엔딩이래요 음. 우리 자꾸 오드로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 뭐 그건 아니고 아니 뭐 이정도로 무섭겠습니까 에? 오케이 이거 편지는 아마 내용은 똑같겠죠? 그래서 <웃음> 똑같죠. 어 근데 그 친구가 엘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기 엘렌의 집이고 아까 그 표지판에도 있었지만. 그죠? 음? 이건 못 썼나 보네? 오케이. 놀랄 수 있잖아요. <웃음> 나가서. 온다! 아빠 만나기 전에 오죠? 이게 뭐야? 고아? 끈질기네 어? 찔렀나봐 그죠? 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셈이야? 어차피 그 몸은 곧 죽을텐데 돌려줘인 것 같아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잖아 이미 나한테 준 몸이잖아 왜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안 그래? 피올라 불쌍한 피올라 나를 불쌍히 여겼었지 아파서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마법으로 우리 몸을 서로 바꿨어 하루만이라고? <웃음> 그런 약속 한적 있던가? 내 힘으로 나를 가둔 건 놀랐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네 그치만 저 집은 내 거잖아? 내가 죽을 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 저 집은 계속 나를 안내해 주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 아직도 안 죽었어? 내 몸이긴 해도 진짜 끈질기네 아! 혹시 아빠가 신경쓰여서 못 죽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비올라 내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거 비올라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걸 다정한 사람이네 직업은 사냥꾼인가? 일부러 편지까지 챙겨주고 좋은 아버지네 네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줄곧 걱정해주고 있는거구나 걱정마 내가 비올라의 목까지 사랑해줄테니까 비올라의 목까지 전부 사랑받을테니까 그러니까 비올라 앱이다 비올라구나! 괜찮니? 언제 다친 것은 없고? 애비 무서워야! 뭐..뭐야 대체? 아..파.. 아휴 불쌍해.. 도와줘.. 오..오지마 이 괴물아! 역시.. 애비 들은 진짜 자식도 몰라본다는 게 드러내요. 뭐야? 웃는 거 봐. 얘 방금 쳐우구 가는 거 봤어? 찐 트루 엔딩이라서 엔드라고만 써있네요. 그쵸? 이게 바로 참투루 엔딩입니다. 어, 고면미. 애옹. 애옹 나를 마중 나온 거니? 근데 애옹도 아까 죽었었잖아. 그래서 저 애옹은 영혼이 아닐까요? 음. 이거린 완전 난리아님도년가저 고면미는. 곰현미는... 저 고영은 아마 영혼 아니었을까, 그죠? 같이 갔나 봐요, 진짜. 응, 음, 애옹이가 마중 나온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해서 노멀 엔딩이랑 튜루 엔딩을 두 개를 다 봤습니다. 네, 아까 두 개를 봤는데 여기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스토리가 달라졌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그냥 음... 약간 조금. 그냥 조금 그래픽? 이게 뭔가 도트게임에서 그래픽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천 다이 하기 전에 엔딩 봤어 감격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처음 봤을 때저 반전에 충격 먹었었는데 어 저도 저도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옛날에 마녀의 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토리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그몸 바꾼다 어쩐다 하는 그런 그 일기를 보니까 이제 거기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죠? 진짜 잘 만들었어, 정말. 잘 만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피 올라가 불쌍해요. 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라는 생각이 또 드는게 비올라가 자기를 당연히 이게 사람이 아프고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을 좀 동정? 연민을 가지게 되는게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음.. 본인은 불쾌한거 아닌가 그니까 러 비올라 잘못이 사실 아닌데 그죠 비올라 잘못이 아닌데 그게 이제